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도 알리 피드백 요청 영상이 메일로 와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메일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리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착취할 때 발이 너무 불안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어 영상 잘 봤습니다 일단 알리 연습을 좀 많이 하신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리가 꽤 뜨고 있네요 저는 이만큼 뜨는데 세달 걸렸습니다 음 앞발 모양도 정확하고요 뒷발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보드랑 그렇게 많이 떨어질지 않고 딱 알리가 자세가 괜찮아요 중심을 약간 앞쪽으로 숙인 거 좋습니다 왼발 쪽에 중심을 싣고 있어요 근데 시선, 시선은 지금 좋고요 눈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알리에서의 문제는 그 뒤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음 몸을 그러니까 점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점프에 집중을 하고 있는건 너무 좋은데 제가 어, 이분 영상 말고 그 전에 다른 분들 영상에 점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고 아마 연습하신것 같은데 점프를 하다보니 팝이 안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바닥 때문일수도 있어요 이 바닥 혹시 물렁물렁한 바닥 아닙니까 우레탄인데 딱팝 키면 안으로 들어가는 바닥. 소리가 딱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안 되는 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딱 팝, 탁, 탕 키는 소리가 안 나죠? 뜨는데 소리가 안 나. 아, 이거 슬로우로 보면 좋은데. 슬로우로 한번 볼게요. 뒷발이 팝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약하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알리를 하고 나서 첫 방에 착지하고 중심 발 잡고 헛둘 또 바로 뜨고 맞죠 알리 할때 한번 뛰고 나서 자세 잡고요 바로 뛰지 말고 여기서 가다듬어야 돼요 밸런스가 안 흐트러지게 중심을 다 잡고 나서 뛰어야되고 중심이 안잡혔는데 뛰니까 지금 시선도 오세요 여기를 보는게 아니라 저기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요, 요 방향으로 보고 있잖아요 먼산을 보고 알리하는 느낌 지금 계속 먼산 보고 알리하십니다 지금도 먼산을 보고 있죠 먼산 보다가 땅을 보네요 알리가 거의 뭐이초에한 번씩 알리하는 것처럼 굉장히 급합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알리를 하셔야 돼요 너무 급해서 지금 알리가 잘안되는거예요제 생각에 지금 착지 제대로 됐어요 그리고 자 하고 착지가 됐죠 근데 지금 착지가 제대로 됐는데 머리가 프론트 사이드 원회리 할 때처럼 시선이 머리가 돌아가 있어요 머리는 요 앞쪽을 보고 시선만 여기를 봐야 되는데 먼 산을 또 보고 있죠 시는잘 됐어요 맞죠? 좋아요 그러고 자세 잡고 또먼산 쪽을 보고 예 앉았다가 바로 뛰고 앉았다가 바로 뛰고 또발발 발 자세 잡고 앉았다가 바로 뛰고 급해요 너무 급해요 앉았다가 바로 뛰고 이거는 진짜 천천히 하는게 답이에요 한번 시도할 때 엄청난 집중을 해서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리도 그렇고 스케이트보드 기술들은 언제나 침착함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되고요. 급하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스케이트보드가 급하게 하면 진짜 오히려다칩니다 위험하고 알리할 때 많이들 이렇게 하세요. 자, 약간 이것도 흉내 내볼게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였냐면 급하다는 거죠 침착하게 해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해요 아니 스케이트보드가 뭐 정신 수양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힘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한 동작 한 동작 전부 다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발 자세부터 정확하게 딱막 놓고 발 자세가 맞는가 이것부터 확인을 해 봅니다 바로 뛰지 말고 발 자세가 맞는지 그리고 시선을 여기를 보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물론 노즈를 보는 거 맞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놓고 눈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눈만 여기 보고 그리고 앉을 때도 이렇게 하세요 여기 지선 보고 천천히 앉아서 최대한 바퀴가 안 흔들리게 만들고 보드도 이렇게 안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안 움직이게 이렇게 힘을 줘서 딱 버티고 여기서 팝이 제대로 들어가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되면 또 집중해서 마음을 비우고 흔들림이 없이 천천히 앉았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몸 띄우는 거 너무 좋아요. 몸 띄우는 거 너무 좋았는데 그게 바닥 때문인지 아닌지 참영상머리가 애매하더라고요. 분명히 뜨긴 뜨는데 소리가 바닥이 막 농구장 바닥처럼 그러면은 팝 치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팝이 안 들어간 거라면 어 만약에 바닥 때문이 아니라 자세가 잘못돼서 팝이 안 들어간 거라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 라는 거예요. 약간 흉내흉안내안는시자데자보시요세요이 느낌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로 몸을 띄우긴 띄우는데 팝이약하게 들어가는 경우 이거하고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몸은 위로 띄우는데 앞발을 낮게 든다고 해야 하나요? 높이 들어 보세요, 앞발을. 정리를 하자면 급하지 않게 하라는 게 제일 포인트고 어... 앞발을 좀 당기면서 점프해보세요. 이렇게 당기면서. 그냥 그냥 제기차기 한다는 느낌보다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앞발을 접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 좀더 팝이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제 생각엔 앞발을 당기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뛸때 이렇게 맞춰놓고 시선만 여기 보고 어깨 그대로 놓고 천천히 하셨다가 앞발 안으로 접으면서 뛰는 겁니다 보드 안 흔들리게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뛸때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영상 보시고 잘 안되시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메일로 본인의 영상을 또 보내주세요. 그럼 또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